is a 줄메스 짝지어서 찾고 여기서 30분 뒤에 만나는 거 어때? 오빠는 어땠어? 어, 어. 난 많이 해봐서 익숙해. 저 언니신 봐. 아주 대놓고 접근을 하는 거. 용기 하 하고 자랑했단 말이야 너또네가 선생인 줄 알아? 다들 모여봐